애니몰로 TV 1, 2, 1, 2, 체크, 체크 안녕하세요 애니몰로의 테디입니다 오늘은 애니몰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자연이 만든 웅덩이 바로 늪이죠 늪을 가꾸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며칠 전 DK로부터 재미있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DK 인의 주말 주택에서 자연이 만들어 놓은 작은 늪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늪의 입구가 다양한 풀로 가로막혀 있어서 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구분이 안되었지만 DK가 혹시나 하고 길을 만들어 들어갔더니 생각보다 큰 늪이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길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는 DK와 DK의 브라더 영을 한번 보시죠. 둘다낙질은 난생 처음이라고 합니다. 딱 영상에 보시는 저 자세 보시면 딱 그렇게 보이시죠. 하지만 이 초보들에게도 길은 열리네요. 열심히 일하는 이두 사람을 영상의 배경으로 두고 늪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늪을 떠올리면 사람이나 동물이 빨려들어가는 그러한 공간을 생각하실 텐데요. 늪이 대부분 진흙바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그렇게 고정관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이곳이 바로 일반적인 늪에 해당됩니다. 연못과 늪의 차이를 쉽게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연못은 땅을 파서 인공적으로 물을 모아둔 곳을 말하고요. 늪은 물 밑까지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는 물이 고인 곳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연못과 늪의 정확한 차이 아셨죠? 자, 두 사람의 노동 끝에 이제 어엿한 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풀숲에 가로막혔던 이 공간이 이렇게 변했는데요. 보기만 해도 정말 시원하네요. 짜라자 짠짠 빠라빠빰빰 와 정말 이 길을 따라 들어가 보니 늪의 전체의 모습을 이렇게 볼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커서 이렇게 디케이를 놀랐다고 하는데요 깊이도 어느정도 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깊이와 이러한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돌을 한번 이렇게 던져 봤는데요 그 깊이와 늪의 크기가 여러분들은 감이 오시나요 생각보다 정말 큰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는 대충 눈으로만 봐도 몇 종의 수생생물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쇠털골 군락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생물은 개아제비, 송장해염치개 물방개 등이 육안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고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안쪽이나 깊은 곳으로 가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늪 만들기 프로젝트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연못처럼 방수포를 깔거나 여과기를 설치하는 등의 일은 하지 않을 계획이고 자연이 만들어진 공간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저희가 사육하고 싶은 생물들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몰로의 작은 늪 만들기 다양한 에피소드로 나누어서 업로드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